고향 바닷가에 나왔습니다. 바닷가에 새우가 있는지 보려고 잠깐 나왔는데, 돌개가 천지 빛깔입니다. 얘는 지금 사이즈가 작은 애가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정말 크거든요. 지금 세 마리, 제가 바로 옆에 세 마리 왔습니다. 얘가 제일 큽니다. 여기 밑에 또 있으면 또 있는 것 같아요. 저 밑에. <웃음> 오천항은 살아 있습니다. 오천항은 살아 있어요. 이 촬영하려고 이렇게 라이트를 켰는데 동물성 프랑크톤, 식물성 프랑크톤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. 지금 요, 요기도 한 마리가 있거든요. 요 밑에도 지금 돌기가 하나 있는데. 프랑크톤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. 프랑크톤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. 지금 보이는 하얀 점들이 다 프랑크톤입니다. 얘는 지금 조그만 물고기가 하나 왔는데,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얘 치어. 지금 여기 보면 이 점들이 하얀 점들이 다 움직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얘들이 다 프랑크톤, 식물성, 그 다음에 동물성 프랑크톤들이죠. 이, 서, 이 남해에서 낚시를 해보면 집어등을 켜도 이렇게 많이 프랑크톤들이 보이지 않아요. 이 서해 서해만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서해가 고기들이 맛있는 이유가 이렇게 프랑크톤이 풍부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더 서해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. 감생이는 먹어보면 서해 감생이하고 남해 감생이하고 맛이 천지차입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얘는 저가 자꾸 밑으로 돌 제가 얘기하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. 저기, 저 밑에 돌개가 하나 있는데, 얘는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, 지금. 얘는 그냥 있죠. 얘는 아까 보네. 얘는, 얘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. 얘는, 얘는 지금 계속 있고, 그 다음에 저 밑에,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세 마리를 보고 있는 거죠. 얘하고, 여기, 여기 잘안 보이는 애, 밑에 속에 들어가요. 저기, 그저 조금 보이네요. 사이 카메라로는. 저기 있는 애, 가운데 있는 애.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를 잡아 가세요 하고 서 있는데 얘는 크기가 지금 어그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꽃게만 합니다 얘 크기가 얘 제일 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요 가까이에서만 세마리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러 나온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새우를 보러 나왔어요 새우를 보러 나왔는데 새우가 안보이네요